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Lord, I'm your servant.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You alone are worthy to be praised.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From beginning to the end, uh, we depend on you. In Jesus' name, we pray. 네, 간단히 제 소개, 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Uh, there's few people uh, who are new here, so I want to introduce myself a little bit. 어, 저는 서울에서 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어, 서울 어, 한국교회와 남쪽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과 uh, I'm living in Seoul and uh, God gave me conviction to pray for Korea, the, uh, South Korea. 리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북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남쪽에 계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용서 구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예림입니다 And as a, a person who was born in North Korea, uh, I live with the conviction to ask for forgiveness uh, to the 제 고향은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제가 85년에 태어났고요. I was born in 1985 in North Pyongan Province in Unsan County. 9 7년에첫 탈북을 했습니다. And I left North Korea first time in 1997. 그리고 2004년에 중국과 몽골을 거쳐서 어 남쪽 남한에 입국했고. and then uh, in 2004 uh, I went through China and Mongolia and came to South Korea. 어, 2007, 2007년 07학번으로 어, 대학교에 갔고 정치외교를 전공했습니다. and in 2007 I went to university and uh, majored in political science. 어, 저는 2010년에 예수전도단에서 DTS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고. 2 0 1어9년에 결혼을 해서 어, 아름다운 보셨다시피 남쪽 여성. and in 2019, uh, I met a beautiful uh, South Korean wife and, and uh, yeah. 북한식 표현으로는 이제 예쁘다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이제 곱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운 여성과 함께 살고 있고요. And in in uh, North Korean uh, in expression, when someone uh, lady is pretty, uh, she is very uh, soft.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2년 차고 And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예정입니다. And I'm living very happy life right now.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수아 2장 1절입니다. t o d a y h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whose name was r h a b a n 저는 오늘 저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Today I want to share about my conviction. 제가 2011년 이곳에서 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용서 구하라는 비전을 받았을 때제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In 2011 while I was here at New Springs I got, uh, received from the Lord uh, As for f o r g i v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And, uh, whether I had big fear.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용기 그 확신이 없었어요. Of course I had a, a conviction t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9년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냥 흘러보내기만 했어요. So for nine years after that, I didn't do much. Even if there was a opportunity, I just let it pass. 년 만에 다시 시애틀에 와서 So this is my t e t h year coming back. Uh, here and uh, I um, confessed my fear to the Lord and asked God to turn that into the love of God. 하나님, 두려, 했지만, Usually uh, before because of the fear I usually prayed uh, this uh, escaping kind of p r a y 지금까지는 제가 전번에, 정, 지난번에 나눴던 그, 어, 스토리를 이미 한 번씩 들으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So uh, this is the like summary of what you have heard uh, in the last uh, testimony. Uh, 지난번 나눔 이후에 제가 그레시아노와 캐시 부부로부터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를 받았습니다. Uh, since last time I shared, uh, I got an original design prayer from uh, John and Cassie Graciano, uh, Pastor. 두 분을 통해서 기, 정말 깊은 감동과 정말 큰 격려를 받았어요. I was really and really moved. 무엇보다 가장 저에게 마음이 와닿았던 것은 제, 저에게 가장 큰 확신을 더 안겨다 준 거예요. 그분이 제게 기도하시,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and as he was praying he was uh, saying to me god is with you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맞다 and what you are doing is right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큰 힘이 됐던 것은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nd he said uh, people will listen to you and that was a huge encouragement 이 문장 이 기도보다 이 기도가 그 어떤 그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너무 기뻤어요. Uh, 왜냐면 하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제가 사랑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랑의 고백을 했었고 uh, had, uh, 그분의 기도는 저에게 마치 불이 붙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더 부어 버린 꼴이 된 거예요. i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9년간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웃음> 너무 기뻤고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잠깐 본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i want to share a l 수아 1장에서부터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에게,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So like well.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모세를 수행하면서 여호 수아가 봤던 그 기적과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죠. Uh, 모세아 saw so much miracles and the power of God as he was f o l l o w 그런데 백성들도 이렇게 말 합니다. 1장 17절 18절을 보면 모세를 청종하듯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고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죽임을 당하리라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는 충성의 서약을 여수아에게 하게 됩니다 uh, says, uh, Just as we obeyed Moses in all things, so we will obey you Only may the Lord your God be with you as he was with Moses Whoever rebels against your commandments and disobeys your words Whatever you command them shall be put to death Only be strong and courageous.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모세 아, 여수아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As i I'm, uh, just imagining this, uh, Joshua must have been really excited. 자기가 리더라는 그 위치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곧그 약속의 땅을 자기가 리더로서 이끌고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대한 그 사명감에 대한 그것을 충성해서 다할 거다라는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That, uh, him,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여수와 2장 1절을 말씀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This is the action that uh, Joshua took right after this. 그는 리더였고 군인이었죠. He was a leader and he was a soldier. 그래서 여당강 너머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을 취하기 위해서 여당강에 더 가까이, 가까이 가기 전에 이미 시딤이라는 곳에서부터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So h i s goal is to uh, take over the, the Jericho and he and sends the spies.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능력, 전략.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그 여리고를 차지하려고 본인 노력을 했겠죠. So uh, he's trying all his best, all his strategy. To take over this land. 군사적으로 봤을 때 스파이를 먼저 보내서 정, 정탐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Uh, the, in military aspect it's very, uh, it makes s 하지만 그 이후에 여수아가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리더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확신이 없었더라도 확신을 가져야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But as we all know, what at the end.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전략을 알려 주시죠. Uh, 심지어 군에, 군 경험이 없는 저, 제가 읽어 봤을 때도 너무나 황당한 전략을 알려 주십니다. Uh, I don't have a military uh, experience, but uh, even for me, this is a, a very uh, t out of mind kind of uh, strategy. But, but that worked. Uh, the uh, castle was uh, uh, overtaken and uh, they were destroyed.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Uh, 하나님이 자신의그 방법으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수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nd we can see that God is going God is making His will established through His method. 제가 용서 구하는 비전을 받고 9년이 지난 시점에 작년이죠.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관광, 효도 관광, 컨셉으로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어요. So I was going to do a project to um, just to take older, uh, elderly people on a trip. 여든이 넘으신 왜냐하면 한국 전쟁을 경험, 직접 경험한 세 어르신들은 여든이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 한두 분을 모시고. Uh, people who are over 80 because those are the people who have experienced Korean war 일박이일로 좋은 곳에 가서 and uh, maybe invite uh, maybe one or two of them and then go to uh, a trip uh, one night and two days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캠프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So take them to a nice place, feed them nice food, and with nice people, just spend time together. 그래서 그분들을 그분들과 나누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험한 어린 시절과 저희들이 경험한 그 어려운 시절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분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우리는 배우려고 했고 uh, so uh, as we hear about their experience we wanted to learn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이제 세족을 해 드리면서 어, 나름의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하다가 좀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그분들께 이제 자연스럽게 용서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but god did not uh, Allow me to do that. 그래서 so 결국에는 이른이 어, 넘으신 어머님 두 분과 어,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But instead, God gave me a chance to be friends with. A... e l d e r 70 and these ladies uh, two of them and I started to have with them. 그래서 한 주에 어, 세번네번 네번 정도를 만나고 한 번에 만날 때한세시간네시간 어, 네 시간 정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So uh, we uh, I was able to meet with them three four times a week and each time we met spent about three four hours.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I'm but I do pray for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The, uh, God, uh,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가만히 보면 어떤 확신이 넘치는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But looking at the k o r e a very strong conviction. 자기 우리 교단 내가 속한 우리 교단 의 교단이 주장하는 바가 옳은 것이고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것들은 전부 틀렸다 또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Many of their denominations are s a y i wrong or even consider them to be uh, called 어, 교단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단이 서로를 품을 수가 없어요. Uh, of, uh, so so 그래서 2018년 정부 기관의 통계를 보면 교단이 공식적으로 3 7 4개가 있습니다. Uh, In South Korea alone has 374 different denominations. 또한 우리 한국인들,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그 민족성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that influence s christians as well. 나라를 향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and that is manifested as um, the just uh, uh, through words and through uh, the power uh, they really um, influence other nations. 이건 애국에 대한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This is of their 대표적인 예로 일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Uh, for example, they Japan.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They and they mock them. 중국을 조롱하고 중국도 비난을 해요. And also, uh, they and they mock China.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민족이라는 개념 안에 구속시켜 버립니다. Because they cannot go beyond their own ethnicity, uh, they cannot um, they cannot live the life that God is given, uh, the love that God has has. They are just limiting their love to uh, God only loves Korea. 특정 이념에 도 치우쳐 있어서 특정 이념 민주주의는 선한 것이고 공산주의는 악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틀 안에 갇혀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 이념의 틀 안에 가둬 놓고 있어요. And uh, there also trapped in this ideology, uh, ideological error. they always say um, that the democracy is good and um, uh, the communism is bad evil so therefore uh, god cannot tolerate with uh, one one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여호수는 이미 시딥에서 정탐꾼을 파견을 했어요 in Joshua chapter 5:13 uh, Joshua already sent a, a spies a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든 남자 군대 장관을 봤을 때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But when uh, he came near Jericho, uh, he did not know whether this person who was carrying the sword was uh, for them or against them.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적군을 위함이냐라고 물어요. So he asked, Are you for us or against us? 제가 프로젝트를 아까 나눴던 프로젝트를 구상했던 가장 큰 이유는 I, um, 가장으로서 재정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Uh, s because as a, a um, h uh,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벌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하실 거야라는 어, 마음으로 스스로 합리화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Uh, in our... Korean church there is no self denial. 나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이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아서 지금 한국 교회 모두가 죽어가고 있어요. myself our church our denomination we have to die to the cross but because we're not dying we're actually dying.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50미터 짜리 기 사다리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Uh, God i d not tell Joshua to prepare 5 0 m l o n g uh, ladder to take over this land. 또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큰 공성 무기들을 준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And he did not ask him to prepare heavy artillery to take over this land. 자신만의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죠. Uh, 하나님은 제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가 아닌 그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옆에 말동무가 될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God did not tell me to f a b r i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Uh, uh, s 옆에서 듣고 또 옆에서 말동무하는 이쁘장한 총각으로 제가 불려요. o t h e elderly people just tell me that uh, I'm a pretty uh, bachelor that s standing by them and, and becoming a friend. 제가 아니, 어머님 저 결혼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제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아,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쁜 청각이야." 어머님들이 저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좀 애매한 것도 있었어요. they did not know how to call me, address me. 아저씨라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고. Uh, to call I'm just too young. 그래서 총각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And that's why they called me bachelor.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음, 사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와 같이 잘못 지냅니다. Uh, in Korea, the elderly people they don't really get along well with. The... Uh, the young generation 너무 외롭게 세월을 보내고 계세요. They are really lonely people. 그냥 제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힐링을 받고 계세요. And just uh, me being there next to them, they get healed.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면 어디를 어, 내가 어디를 가도 총, 내가 언제 또 총각 같은 젊은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Uh, they often say, "When will we ever? When will I ever have chance to talk to a person, young person like you?"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Uh, the heart that God gave me is for the elderly people.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시면 어루, 어,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헌신하신 분들이죠. I don't k n o if you have seen uh, the movie International Market, Korean movie. 그런데 한국의 문화 중에 세대 차이라는 그 문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Some even say 올드 제네레이션이 광야 4 0년 생활할 때그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 올드 제네레이션은 다 죽었다. This old generation uh, who were in the wilderness for f o years, they all died. 그런데 지금 우리 한민족이 남과 북이 통일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르신 세대의 책임이 좀 크다. 그래서 어, 통일을 하려면 광야 40년 동안 올드 제네레이션 출애굽 했던 제네레이션이 다 죽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올드 제네레이션이 이렇게 돼야 우리가 통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e even e h a t i o n Moses generation then Korea will be able to e u n i f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and that really aches my heart whenever I hear.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Uh, those are the Christians who are saying.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Jesus came to save one person. 그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And that one person uh, was so precious. Uh, to Jesus. 그런데 그런 한, 한 영혼에 대한 극휼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예의도 아닐 뿐더 한국 문화상 예의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 반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to treat elderly people uh, in bad ways, s it's, it's, uh, it's not uh, God's way and it's not how Um, the even Korean tradition uh, is saying Antakapido, Chega Yogi, Omanso, or Ku to Omanim Ga m a n a t o h o the n a So 어떻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i'm not sure how to go on with this friendship but i know god will make it happen 어, 으로 살짝 간, 샜는데요 어,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 두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었죠. Uh, God said uh, I have prepared 7000 who did not bow down to Baal uh, said to uh, Elijah.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순결하고 거룩하며 건,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 보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I am sure that in Korean church also have this pure and holy and Uh, hidden gems in many places. 굳이 구분을 하면 세상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죠. Uh, the history of this world is continuing.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도 흘러갑니다. and korean history is continuing on.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And sometimes we look at it and there's, it looks like there's no changes.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숨겨진 보아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잔잔하지만 혁명적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남쪽 남한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는 저의 역할은 전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Um, the reason uh, the um, i'm praying for south korea and korean churches and my role is uh, just a passing 하나님이 제게 느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깨닫게 하신 것들을 나누는 것 and it's uh, just a passing on and sharing what god has given me in my heart and all always being there 그러면, 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들 옆에 있는 것이 제가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 저의 비전에 대한 포부나 또 멋진 계획들을 계획들을 멋지게 이야기,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desire, here, my, uh, big, uh, 아쉽게도 그럴 만한 능력이 저게 없습니다. <웃음> but i d o n b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 주님이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e c a u s e God knows me the best and uh, He already knows. 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And when I go back to Korea, I don't know how God will uh, lead me. 여기서는 강사로 초대받아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유 있게 또 그렇게 대접받고 있지만 m invited here as a guest speaker, so I have much more freer time here. 한국에 가면 그냥 선발이에요, 선발이 somebody. 그냥 아무 그냥 옆에 사는 누군가 그냥 한한 명이죠. 아무도 모르는. Uh, but when I go back to Korea, I'm really uh, nobody. It's somebody uh, living somewhere. 아내도 어, 주님이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만 아내도 저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Uh, 저는 많이 알죠. God knows me the best, and uh, my wife knows me quite quite well too. 저도 아내 대해서 조금 압니다. And I know uh, about my wife a little bit. 제가 확신하는데, 아내는 저보다 저를 제 와이프는 저를 제가 와이프를 아는 것보다 와이프가 저를 아는 저를 더 많이 알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My wife's, uh, my wife knows me uh, about m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아마 거창하고 거창한 비전과 포부와 멋진 계획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끝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와이프가 제한테 어떻게 말할지 감이 좀 옵니다 저도. If I share this uh, huge vision and plans and we go back to the room, I know what my wife will say to me.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말만 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도 하라고. 이번엔 서울 씨어 유주얼리 세이 투미돈 저스트 토크. 프레이. 요 아내가 없으면은 제가 좀 이렇게 좀 과장되고 좀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할 텐데 와이프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Uh, since my wife is here, I cannot exaggerate things. I have to be very realistic. 엄밀히 따지면 제가 와이프보다 6 살이 더 많거든요. And uh, I'm actually s years older than my wife.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제 아내가 왕입니다. But in my wife, in my household, my wife is the king.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있어요. Now, 지난 2010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듯이 uh, met, uh, Christ, 저의 앞으로도 아, 저의 미래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And that God will continue to lead me in the 근데 사실 이 확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This conviction is not too bad.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뭐 소견이지만 어, 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확신이라는 거는 멋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Uh, in this w o r l d view, uh, this conviction is some, uh, something that 제가 아내를 꼬실 때 그런 확신으로 꼬셨어요. <웃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ke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좀 있어 보이않아요 <웃음> something looks like profound.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is who in God.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인데 And third is, uh, God knows. 그게 나다 And that is me.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And that's how I said. 그 말을 했더니 저에 대한 호, 호감도가 원래 20%였다면 20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그 소녀 팬이 아이돌을 보듯이 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저를 <웃음> 쳐다봤어요 and, uh, When I shared this with her uh, maybe her interest was only 20% before after I shared this, it became 200% and she, her eyes were like a, Little teenage girl looking at idol star.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도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that we are God's children. 주님의 제자이며 And that we are his disciples.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That we have a vision from God. 그 비전 이전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Vision,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할때 kind of 나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d they will a Our abilities. 물론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of course, God can change, uh, evil to good.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라도 좀 되겠다 이제는 좀해볼 만하다 내가 하면 뭔가 될것 같다 now if i do something i can do it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인과 교제를 통해서 그 마음의 위험성을 저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as i'm thinking like this i met uh, two Uh, friends and as we were uh, having time together, God made me realize this. 하나 어떤 마음을, 어떤 것을 화요 모임에서 나누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죠. And as I'm uh, praying, Lord, what should I share on this Tuesday night meeting? And this is what God uh, gave to me. 아까 에즈라간사님이 마지막에 아브라함 이삭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려놓는 누 누구든지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나눈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것이다, 나누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So I had this conviction that this is from the Lord to share with everyone. 마지막으로 저는 어, 마무리를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어,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하게 하신 것 이곳에서 어, 이곳에서 또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So uh, uh, uh, uh, uh, so 그리고 저희 부부를 축하하고 또 축하, 축복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또 지난 한 달간 같이 머물면서 저에게 격려를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especially thanks to all the staff and all the uh, people here uh, who just made me and my wife so welcoming uh, in the last uh, one month as I stayed here. Uh, 특별히 저는 uh, 피터 목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and thanks to Peter. 뭐 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10년 전에 했던 그 고백을 기억나게 하고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하게 하신 그러한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 주셔서 그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So uh, just being able to walk in intimacy with God and uh, 그래서 제가 믿음의 여정을 앞으로 더 전진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죠 of this invitation that began here. 만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지 잘 몰라서 예, 부끄럽기도 하고 미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i 심양면으로 저와 저희 아내 결혼부 m 지금까지 늘응원 not sure how I w uh, a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니다 Thanks to um, everyone who has been always supportive as, uh, to um, us, even from our uh, marriage and always uh, standing by our side. 애임은 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This uh, YOM Numa Spring is a very special place to me. 제가 서울에서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When I intercede in Seoul, I always uh, pray for this place. 아, 항상 아니고 거의 빼먹지 아요 uh,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푸뉴마 스프링이 우물이 되고 그 우물이 폭포가 되어서 이곳을 오가는 모든 이들과 또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And that uh, Numa spring will be and this uh, will flow to 이렇게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시고 또 자리에 세워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드립니다 Thank you for i n v i t i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Let's pray a n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Father, you know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또한 앞으로도 이 아들 인도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Lord, you have led me this far and I know that you will continue to lead me. 다만 아버지께 기도하옵기는 이 아들이 항상 아버지보다 앞서 가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이아들에게 어, 주신 어,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도록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그 계명에 충성할 수 있는 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Lord, I want to um, be faithful to the calling that you have given to me, to love my neighbor, to, um, to walk, in, uh, walk as I ask for forgiveness.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아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Lord, I confess that without your help, without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here's nothing that I can do. 이 아들이 교만하고 이 아들이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Lord, help me not to be proud or to be disappointed, but always uh, w a l k i n in t i m a c y with you. 모든 것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Lord.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아멘. I've known Jeremy for over 10 years now and I've seen him really uh, change a lot. 형제를 10년 이상 지금 알고 있는데 아주 정말 아, 많이 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아, 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And it's so good to see him and his wife uh, walking together. 또사랑는 아내랑 같이 와서 함께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